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입니다. 어, 지금부터 해상보험법 제2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4강도 현실 전손과 추정전 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손의 그 전손을 네 가지로 현실 전손, 추정 전손, 추정 전손과 타협 전손 또 위브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정전선의 마지막 요건으로서 위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부 즉 어벤더먼트라는 것은 해상보험의 고유한 제도인데요. 추정전선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 즉 의사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어, 위부를 추정전선의 요건으로 한 것은요 결국 추정전선은 원래 현실전선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보험자로 하여금 내가 이 선박 또는 화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까 어, 그 대신 지금 수리비가 너무 높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어, 추 전손으로 처리,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어, 나머지는 그 보험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 요건상 현실 전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손에 해당하는 것을, 아, 그냥 이 정도 같으면 뭐 수리를 하는 것이 의미는 없겠다든지, 뭐, 이러한 그이유 들어서 전손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대신 내 권리를 모두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잔조물 대위나, 뭐, 잔조물 대위나, 이제, 청구권 대위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요건상 내가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이것을 전손으로, 어,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할 때, 이제, 이런 권리 포기 행위를 위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추정 전선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손해를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추정전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6년의 m a 아는 위부에 대해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엄격한 의미로 볼 때는 추정전선의 경우 피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포함하여 보험의 목적에 남아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1906년 MIA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부정확한 의미이긴 하지만 위부의 통지 또는 위부의 신청과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이 있습니다. 어, 피보험자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위부하고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자기의 선택을 보험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즉 의사표시과 어, 동일한 의미로도 위부라는 용어 어밴덤먼트라는 용어를 어, 사용하고 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은 보험자가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보험의 목적에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법률의 효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양도 또는 이전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위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손해보상계약상 필수적인 권리인 대위의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추정전선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이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어, 전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보험증권의 약정된 조건에 따라서 피보험자 오로지 현실전선에 대한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 위부의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추정전손일 때만 위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어, 현실전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불하고 추정전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위부를 하고 말고 이런 여지가 없다고 보겠죠그 다음 위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라는 것은 오직 피보험자와 그의 위임을 받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만 위부를 할수 있지 어, 보험자가 위부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어, 다음 위보의 통지인데 피보험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보의 통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피보험자가 직접 위보의 통지를 해도 되고 또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리인 데이린 자격으로 위보의 통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위보의 위보 통지의 수령자는 그 보험자 자신이나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마찬가지죠. 보험자가 이제 위보의 통지를 수령하는데 어,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통지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일반 그 인사법리에서 어,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때 소유권의 기준은 위부하는 자가 위부되는 보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어, 실질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험증권의 질권자는 위부통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질권자가 위부통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로서 보험증권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 예치 자체로서 피보험선박의 피보험액이 양도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 자체가 질권자에게 위보의 위부, 통지를 할수 있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질권을 설정하고 나서, 어그 피보험이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질권자에게 그 피보험자가 통제할수 있는 위부 통지를 할수 있는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권한도 없다 이렇게 볼수있겠죠 다음은 위부의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피 위부의 통지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재산을 위부하고 포기하고 보험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 피보험자가 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하지 못하면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어, 위부통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부통제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관리재산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보험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전손이 되면 어, 그 잔존물에 대한 그 권리가 어, 보험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자가 이 잔존물을 잘 처, 처리를 해서 어, 그 최소한 대한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어, 금액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어, 보험자의 이익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어, 빠른 시간 내에 위부 통지를 해줘야. 그 위부 통지를 받고 나서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전손 추정 전송으로 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부통제의 목적은 보험자로 하여금 전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어,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 이러한 이 통제, 위부의 통제를 하지 않고 놔두면 은 결국은 조금 애매한 경우에 전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 선박을 구조할 수 있거나 또는 화물을 어,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어, 손해를 더 확산시키는 이런 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 위부 통지를 하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피보험자가 계속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 피보험자가 궁극적인 어, 재산의 상태 즉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말하거나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위부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첫째 피보험자가 추정 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부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위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어, 이러한 위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 분손으로 처리하게 되고 어, 전손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위보의 통지는 추정전손의 승리 요건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피 보험자가 소문의 정보를 받은 당시에 위보 통지가 보험자에게 행해해졌다고 할지라도 보험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위보의 통지는 불필요하다. 어뭐위부 위부 통지를 안 하더라도 이거 변화가 없다. 어, 특별히 관리하거나 아니면 분손 처리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이 명백한 그, 뭐 추정 전손 사유가 있다 아니면 전혀 뭐 전손하고 관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 위부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추정 전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위 통지를 하는 것이 어, 처리를 빨리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자기의 위험을 재보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보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의 경우에는 굳이 그 보험자끼리 위보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위부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위부의 통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구두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그 요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냥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어, 결국은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어, 서면으로 대부분 위부의 통지를 하게 되겠죠. 다음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피보험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면 어떤 용어로도 할수 있다. 특별하게 내가 위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다뭐 포기하겠다, 넘겨주겠다 뭐 이런 의사 표시만 있으면 어, 이것을 위부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위부의 통지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이다. 이제 위부 통지를 하면서 조건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하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보험 재산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도록 보험자에게 단순히 요청하는 것만으로 는 어, 위부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타협을 시사하는 조건부 위부의 통제는 음, 위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부통제는 자기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피보험자의 의사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어, 여기서 a b a n d o 이라는 말이 바람직하지만 a 뭐 b a 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무조건 이것은 포기하겠다. 어, 전손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부했다. a b a n 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통지에서 공식적으로 위부를 알리는 내용이 분명히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보험실무에서는 추정전선의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함께 위부의 통지서에 위부하는 보험의 목적의 명세를 작성하여 어, 서명한 후에 보험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불교식킹이라고 하더라도 어, 서명보험 뭐그 위부통지를 보통 발송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보의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하느냐 하는 기한의 문제가 는데요위보의 어, 통지는 반드시 소원에 대하여, 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정, 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령한 후에 상당한 주의로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상당한 주의는 상당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어,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상당한 주의를 하고 주로서 이를 합니다정보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데, 피보험자는 위부할 것인가 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손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위부의 동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이 변동되는 것을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위부의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위부의 거절인데 어, 피보험자는 자기 자신의 위험으로 어, 위부하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위부를 반드시 승낙하거나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자가 유용한 위부를 승낙하면 그 후에 피보험 위험이 아닌 위험에 근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겠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전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는 대부분 위보의 통지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위보의 통지가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가 위보의 승낙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위부의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부의 승낙은 보험자의 행위에 대해서 영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즉 어, 위부의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승낙 여부는 보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것인데요. 어 이러한 그 승낙은 명시적 승낙이 있을 수도 있고 묵시적 승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위보의 통지 후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승낙이 될수 없고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승낙으로 보지는 않고 어, 위보의 통지 후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승낙이 아니며 보험자가 구조자로서 행동하는 것도 승낙이 아니다. 어, 보험자가 선박을 구조했다, 절가를 구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 내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구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추정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이부를 믿고 어, 승낙했느냐 이것을 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단순한 이런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1983년 ITC 허드 제13.2조 피보험자 의무약관 Duty of Assured c l o s e 가 있고요. 또 1982년 ICC 제17조에서는 포기약과 Wave o 로 c l 가 있는데요. 이 문구가 똑같습니다. 이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비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가 위보의 포기나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약관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부의 통지를 승낙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위부의 통지를 승낙해버리면 이미 추정전손이 된 것으로 보고 피비 보험자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통지의 승낙은 소원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요건을 갖추는 통지임을 어, 결정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제의 승낙은 소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여기서 어, 인정한다. 즉 결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정전손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안되겠다. 일단 위보의 승낙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어,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부 통지에 대한 묵시적 승낙은 워런티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의 보기다. 이렇게 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위부가 승낙되면 위부는 철회할 수 없는 반면,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험자는 위부의 통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부의 통지는 철회가 가능한데 위부의 승낙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은 보험자의 권리 포기입니다. 이 보험자는 언제나 위부의 통지에 대한 자기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이든 무시적으로든할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자가 전송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 목시적 포기로 어,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부가 승낙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요 반면 위부의 동지가 보험자에 의해서 승낙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험자는 위부의 동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위부의 동지를 했는데 보험자가 승낙해버리면 은 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비보험자가 위부의 동지를 철회할 수 없고 이미 그 보험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모두 보험자에게 그 이전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 반대로 이제 위보의 통지를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는 에 어, 위보의 통지를 피보험자가 이제 거꾸로 철회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위보의 통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은 보험의 목적이 유효하게 위부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과 잔존물에 귀속된 모든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전송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잔존물이나 이러한 그 권리를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보험자가 비보험자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이익을 이득을 취하는 게 돼서 어, 보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 선박에 의해 취득 중에 있는 운님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의 양도와 보험자의 제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63조 제1항은 유효한 위부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어, 보험의 목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 대한 피보험자 이익과 그에 부수되는 소유권에 속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1906년 MIA에 의하면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양도받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보험자에게 어, 부여하고 있는데요. 유효한 위부가 있는 경우에 전송보험금의 지급에 노에서 사고 발생시부터 피보험 재산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가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권리를 양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잔존물 제거 의무 등 기타 채무의 인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보의 통지에 대해 보험자는 대부분 위부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의 위부시 선박보험자는 어, 취득 중에 있는 운임과 손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에 취득되는 운임에 재난 이후에 운임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 지출된 비용을 어, 공제한 운임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선박이 선조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의 화물 운송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 63조 제 2항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 수정될 수 있는데요. 어, 1983년 ITC 허즈제 20조 운임 포기 약관 브레이트 웨이버는 어, 위부통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에 보험자는 운임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권리를 위부에 의해서 어,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추정전손의 경우에 보험, 선박 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위부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국한한다고 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추정전소의 요건중에서 위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어, 그 결과 오늘의 퀴즈로는 1906년 MIA상 위부의 통지 즉 n o t i c e 벤더먼트 Abando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어, 잘못된 것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예문이 네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위부 통지는 절대적이며 무조건 요약하고 타협을 시사하는 초권부 위부의 통지는 불충분한 것이다. 두번째, 보험자는 언제나 위부의 통지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다. 세번째, 위부의 통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이 변동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 다음은 추정 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위보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비보험자가 위보의 통지를 하지 못하면 그 손에는 분손으로 어, 그 처리한다. 이네 가지 중에서 앞에 공부했는 걸 참고해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2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